차 나왔죠. 그다음에 너희들 학교 교과서에서 나온 거야. ing 나왔죠. 그럼 비올드 ing 본질이 뭐냐는 얘기야. 어? 여기 봐. 여기 써놨어. 비올드 ing. 아. 자, 첫 번째 특징. 첫 번째 특징. 첫 번째. 이정우님 말로 번호 다르게. 사물이 주어로 나와야 돼. 첫 번째 특 주워. 사물이 주어로 나와야 돼. 자, 이틀은 사람이야, 사물이야? 사물이지. 사물이지. 왜? 이거 봤잖아. 어, 액단에 터치다운 받는 거 아니니? 얘들아, 이거 봐. 터치다운 받는 거. 이거 사람 아니잖아, 터치다운. 그렇지? 사물이 나와야 돼,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은 무슨 뜻이죠? 두 번째 조건은, 자, 봐. 여기가 뭐 수동의 의미야. 수동의 의미라고. 수동의 의미야. 뭘. 수동의 의미. 잊어버리지 마세요. 수동의 의미. 아, 일부는 자 이걸로 다시 뜁니다. 이 책은 읽을만한 읽을 가치가 있습니다. 함께 is the book. world. 그다음에 r e a d i n g 이라고 써주면 간단해요. 우리는 편안하게 해결해 되죠. 자첫 번째 조건 1번 사물주어가 나왔니 나왔다. 사물주어가 나와 주셨다. 그다음 b 다음에 ing가 나왔는데 이 ing의 의미는 뭐다? 무슨 의미다? 의미상으로는 뭐죠? 푸 왜냐하면 주어가 책이잖아요. 이 책이 읽혀질 만한 가치가 있다.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단 말이야요집어넣 오면 돼요. 이 책을 읽을 만한 가치가 있네요. 어, 의미상의 목적. This book이 reading에 의미상의 목적. 그리고 주어로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수동의 의미입니다. 대체 읽혀질 만한 가치가 있다가 더 정확한 거야. 그러나 우리는 해석을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아이 책은 읽을만한 가치가 있어요 라고 해석하는거예요 여기도 다시 와봐. 그래서 애타의 터치다운은 경기에, 경기를 승리하지는 못했지만 그죠? 경기에서 이기지는 못했지만 하지만 그 터치다운은 기억될만한 가치가 있을 것이다. 기억될만한 가치가 있을 것이다. 계서 기억될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의미는 주어가 사물이기 때문에 수동의 의미로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는 뭐가 나온다? 사물이 너. 의미는 수동의 의미다. 자 그렇다면 여기 다시 한번 봐봐 여 조건 다시 한번 정리. 자 봐봐 주어는 뭐가 나온다? 사물이 나온다. 비월 다음에 ing 나온다. 수동의 의미를 해석한다. 뭐만 하는 가치가 있다. 이렇게 해석해 주는 거 괜찮은데 월때월때 월대, 본질은 무엇이냐? 자 뭐야? 형용사. 비동사의 보호로쓰 쓰니까 형용사적 성질도 가지고 있고 뒤에 동명사나 명사를 무로 뭐? 목적으로 취하니가전수사적성들도가다 알겠죠? 그래서 월드는 형사와전사두가 역할을 다해요. 뭐하고 똑같으니 라이크하고 똑같잖아. 라이크도 몸은 처어만때 비동사 뒤에 쓰이기도 하잖아. 그리고 뒤에 목적으로 취하잖아. 이크가그렇잖요 뭐 같은 얘기예요. 그죠 좋아, 나